지금 엄마 눈치 왜 보고 있어? 뭐 하고 싶어서 그래?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지? 뭐지? 공주야? 음, 응, 우리 공주 어? 네가 그걸 하고 싶었어 지금? 대식이! 이거 뜯으면 안 돼! 안 돼! 안 돼! 전선 뜯으면 큰일 나! 아니야. A few moments later. 내려다. 대시게. 호. 호. 호. 호. 이거 내려놔. 이거 안 돼. 안 돼. 와. Nope. 노세요. 태식이 nope. 노세요. 어? 혼나. 어? 너아 빨리 주세요. 주세요. Nope. 노세요. 놔다. 놔. 어? 태식아안 nope.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혼나. 안 돼. 줘, 줘, 줘. 이리 와. 이리와 빨리 인제 이리와 안올 거야? 이리와